자 본인 유튜브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죠 들어가서 여기에 어 자기 채널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본인 채널 클릭하면 여기에 본인 정상적인 채널이 이렇게 채널명이 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채널명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데 올라가는 거예요자 자기 채널이 맞으면 여기 동영상 게시 버튼 보이죠 이 게시 버튼 클릭해 가지고 동영상 업로드 보이나요 여러분 실시간 스트리밍은 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채널을 실시간 스트리밍 그 유튜브에 등록 허가받은 사람들은 나오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되시는 분들은 안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하면 자 동영상 업로드하는 화면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업로드하는 화면이 나오고 자 동영상 업로드를 어떻게 할래? 하고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업로드 방식과 지금 새롭게 업로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바뀐 방식으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밖에 안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업로드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파일 선택 보이세요? 누르고 갖고 와도 되고요 파일 선택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가, 어, 어,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영상에 가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지금 있죠 영상 이 영상을 클릭해서 열기 누르면 열기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시작이 되면 여기서 제목 보이세요 제목 당연히 이제 썸 유튜브 영상 할 때는 제목이 엄청 중요하다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제목을 좀 적, 적겠습니다 네, 제목을 좀 적, 그냥 적을게요 어쩔 수 없게 시간이 조금 그렇네요 자 디비랜드 네. 파워포인트 음, 6라고요 네. 정말 네. 제목이 파워포인트 6호에요. 여섯번째 거고 오늘이 어, 유튜브 썸네일 음, 제작방법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쉬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기초 네. 기본 파워포인트 자 제목을 대충 적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목 적고 아래쪽에 이력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게나와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보이세요? 요걸 클릭해 가지고 업로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썸네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 썸네일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 썸네일을 잠깐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제가 바탕화면 에 지금 어, 썸네일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썸네일을 음, 개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왜냐면 썸네일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게 좋잖아요 여러분 썸네일이 막 이리저리 다르게 되면 들쑥날쑥하게 되면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썸네일 형태대로 그대로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면은 자자 여기서 파워포인트 시리즈니까 저 파워포인트 자이 형태에서 그죠 5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6번 시리즈로 가야 되겠죠 6번 시리즈 그죠 파워포인트 6번 시리즈로 가고요 파워포인트 실습에서 저는 이번에 여기는 뭐라고요? 유튜브 썸네일 네, 만들기 요렇게 하나 제작하면 되겠죠? 그죠? 저는 홍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교육용 목적으로 만드는가 보까 제목을 그렇게 어, 야하게 이상하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다른 이름 저장 눌러가지고 jpg로 그죠 네, jpg로 저장하시고 이거를 파워포인트 네, 다시 6번째 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만 자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만 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됐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불러오면 됩니다 미리 보기 이 미리 업로드 보이죠 클릭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있죠 예, 네, 제가 만들어 둔그 위치에 가서 위치에 가서 파워포인트 6라고 제작해 놓은 영상, 그... 썸네일이 썸네일을 불러옵니다. 파워포인트 6 그죠? 요거를 열기 합니다. 열기 하면 요렇게 조금 요게 이제 썸네일이 들어오는거죠. 이렇게 요 여기서 썸네일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이 나중에 오늘은 안되겠지만은 재생 목록이 있,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재생 목록 블록으로 따지면 카테고리 같아 카테고리 그래서는 파워포인트 기초학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등록을 시켜줘서 파워포인트 카테고리를 넣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고 네. 저는 이제 수익창출 저는 수익창출 할수 있으니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수익창출이 안되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나중에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이쪽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영상 요소 보이죠 이것도 어, 최종화면이나 카드 추가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눌러가지고 맨 마지막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처리 중 나오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시 본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간다고 여러분요. 그래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뭘 눌러줘야 되냐면 지금 게시하기 보이죠? 지금 게시에 공개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공개를 공개를 꼭 눌러줘야 그래야지.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영상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게시 버튼 보이죠? 게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게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영상이 어떻게 돼요? 위로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썸네일을 올리는 방법은 이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영상을, 자, 영상을, 그 영상을 올릴 때 지금 방법은 썸네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올라간 영상은 그죠? 이미 올라간 영상의 썸네일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올라간 영상의 썸네일 수정하는 방법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하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 있죠? 예 로그아웃이 되버렸네 제게?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지? 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를 거기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영상들을 올렸단 말이죠. 그 영상의 썸네일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또는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유튜브 스튜디오. 보이세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왼쪽에,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대시보드 밑에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상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작업하는 영상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까처럼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예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썸네일을 등록하는 화면이 나와요 기존에 올린 영상은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또는 요렇게 옛날 버전이 아니라 올리는 업로드 화면이 옛날 형식이 아니라 요렇게 화면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런 화면에서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보면 요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죠. 보이세요? 요렇게 더 등록을 할수 있다고. 요렇게 등록을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파워포인트 요렇게 이미지를 선택해서 등록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꼭 공개 버튼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게시 버튼 누르면, 자,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뭐가 나오는 거에 썸네일까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썸네일까지 등록이 되고, 이제 게시된 동영상이 이렇게 완료돼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닫기.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동영상 링크 보이시나요? 링크를,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주소를 복사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게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찍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